쪽으로. 네, 나도 보라. 디트로이트 스매쉬 야, 너무 멀리 날라가 아! <웃음> 너무 세. 너무 <웃음> 너무 멀리 날라가내 능력 때문에. <웃음> 그러니까. 어디 갔어? 얘 날라갔어. 어디 간 거야? <웃음> 야, 어디 간 거야, 얘? 디트로이트 스매시 쓰면 안 되겠다. 한 텍사스 스매시 정도? 집 좌표 한 번만 알려 주셨고. 어, 아, 어, 아, 어, 어, 어? 여기 빨간 우리집 바로 옆에 뭐 나옴 알았어 갈게 아, 잠깐만 나 느려 너무 가까이 오지마 아 아, 나 추워 아, 추워요 아. <웃음> <웃음> 와 근데 이 능력 별로다 야, 차라리 연비 능력 이런게 훨씬 좋았어 그 다음에 라미 능력이나 헬플레임이나 <웃음> 혹시 여기 있던 엄청 큰 거미 괴물 못 봤어요? 여기 평지도 있었는데 그냥 사라지더라고. 어떤 일정 시간이 되면. 능력을 분명 맞췄는데 어디 갔지? 죽었나? 아까 나도 능력을 분명히 맞췄는데 날아갔어. <웃음> 한 번만 맞아 볼래요? 어, 그래 한번 맞아 볼게. 나 어차피 아이템 없어. 도트 데미지 엄청 들어오긴 해. 어? 야, 쎈데? 그래요? 되게 쎈데? 야, 같이 맞으니까 엄청 나는데? 아. 조욕시켜줘 <웃음> <웃음> 선생님 지금 바쁜데 한패나 빨리 올라와서 족욕시켜주세요 선생님 어? 선생님 그럼 제가 대신해드릴까요? 아 혹시 한패널린이 케빈 학생이 대신 좀 해줘도 될까? 싫어! <웃음> <웃음> 아니 내가 선생님한테 또 용서받아야 될 일도 있고 아이템 없앴으니까 너 뽀독뽀독 잘 씻니? 너 자격증 있어? 나 발가락 사이사이 잘 씻어 <웃음> <웃음> 아 그게 중요한 건데 뭘좀 아는 애구나 음. 한번 시작해볼까 나는 약간 따뜻한 물이 좋아 용암으로 약간 데펴가지고 알지 그 느낌 아 용암으로도 데펴야 음. 돼? 어, 데파야 돼? 약간 데펴서 돼. 김 올라오게 아 뜨끈한게 좋거든 아 음. 양을 들고 왔는데 네 크리퍼가 터뜨려가지고 양고기 7개만 나왔어요 <웃음> 참사 <웃음> 아니 진짜 대박인건 네마리를 들고 왔는데 <웃음> 네마리 모두 죽었어요 <웃음> <웃음> 어, 정말 여러모로 레전드구나 <웃음> 팔팔 끓는 물 아닌건 안돼? 아니 그게 아니면 조교계 아니야 조교계라 불러서는 안돼요 <웃음> 뭐라 불러야 되는데? <웃음> 발 씻기 <웃음> <아하>. <웃음> 잠깐만 발 세척 <웃음> 잠깐 따라와봐 <웃음> 죽은 저거는 그래도 좀 쉽다. 어, 야야야, 화성 화성인 화성 그렇지. 오케이 두방 컷. 도 있어. 그래 용암도 있어. 오, 진짜 세네? 예, 어, 네, 마지막. 오, 미안. 뭔데? 아너 능력을 잘못 썼어. 아, 추워. <웃음> 아이고, 우리 양 오다가 애도 못 낳고 결국엔 오자 이렇게. 지 못해. 어우, 존나 맛있어. 어 맛있어. <웃음> 아, 뭐야? 이게, 이게 뭐야? <웃음> 어, 눈이랑 눈물이 나오네. 아. <웃음> 이게 뭐야? 눈이랑 입에서 눈물이 나오네. 이게 뭐야? 어디서 사이드 미션은? <웃음> <웃음> 이런 사이코 같은 미션 뭐야? 저번 주에 안 오셔서 모를 텐데 저희 이제 인당 미션 하나밖에 못걸거든요 음. <웃음> 그렇게 미션이 끝났어 언니들 응 음, 이제 연빔 아, 미션이 끝났고요 <웃음> 그리고 선생님 어 제가 여기 뜨거운 물 있는 곳을 알아냈어요 <웃음> 요즘 많이뜨거워보이는데네 <웃음> 그래서 여기서 조격을 시키면 될거 같아요 한이이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입고 조거 이거 주자 어머나!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뭐?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진짜 이게 명품인데.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뭐 <웃음> 돌격이 어, <웃음> 아닌데. <웃음> 이 기름줄이 거 진짜 좋아, 한편아. 거기 불도 계속 붙이면 마 따뜻한 거. 아냐. 아니 그게 아니라. 빗소리는 거잖아 그냥.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어느 물에서 한다고는안 했잖아. 빨리 들어가렴. <웃음> 아유 우리 한편이 아유 깨끗해. 아유 와우, 와우. 아유 깨끗해. 여기 마침 불 붙이면 잘 붙겠다, 그렇지? <웃음> 선생님. 선생님 발가락 사이사이 이렇게 뽀덕뽀덕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들어오셔야죠 아 그, 그래 네. 아 원래 조격하사람 밖에서 해주는 거야 아니야아니야 아니야. 선생님 근데 라이터 아니, 없을까요? 괜히 불 붙여보고 싶다 이거 그치. 아 주변에 연비도는 없지 야 <웃음> 라이터 없어 <웃음> 선생님 들어가 볼까요? <웃음> 조격을 <웃음> 하러 학생인 건 알고 계시죠? 아 그럼요 <웃음> 그럼 가족인 그럼요 가족인 거 알고 계시죠? 그럼요 그럼요 네. 그럼 라이터를 왜 들고 계신 거죠? <웃음> <웃음> 아이 뽀득뽀득 닦아주려고 자, 아, 알겠습니다. 뽀득뽀득 이게 그 아, 유명한 한팬튀김인가? <웃음> <웃음> 아 그냥 바로 위에만 이렇게 아. 제가 고생이라서 발톱 밑에 때가 좀 있어요 <웃음> 아 그래요? 좀 깔끔하게 부탁 <웃음> <웃음> 아유 깨끗해졌네 <웃음> <웃음> 완료됐어 <웃음> 어 애들 다날라다니고막 공중에서 걸어다니고 이러는데 나만 뚜벅이네 그냥 <웃음> 근데 두박, 두박. 누가 바꿔준대? 그니까 <웃음> 어? 어? 잠깐 선생님! 저는 말을 잘 듣고 있었답니다 명이 안해? 어? 어캐빈채어디있어나 <웃음> 지금 얼음에 갇혔어 이한편이 녀석 때문에 <웃음> <웃음> 내가 구해줄게 <웃음> 아니 계단에다가 자꾸 설치하지마 아! 미안, 미안, 미안, 미안, 아,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, 미안. <웃음> 내가 구했어 어 고마워 나도 지금 반죽음 당했어 <웃음> 너를 위해 어. 자 이걸 신으면 날수 있어 뭔데? 오? 우와! 신기하지? 근데 날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? 꿈에서 아이씨 어? <웃음> 아니 아니야 진짜 <웃음> <웃음> 예, 아까 미션부터 좀 뭔가 우리 연비 학생은 뭐 이상한 거 같아요 근데 나 밥이.. 나반핀데나뭐좀 주면 안 돼? 먹을 것 좀? 수박! 어? 먹을 거 내가 줄게 선생님도 내가... 먹을 것좀 주면 짠. 안 될까요? 어? 이거 설마? 사탕 드세요 이거 오양이육양이 맞아 그 아이들 술하면서 먹어줘 주네 맛있어 <웃음> <웃음> 집 밑에 사성인들 우주선 있 선생님이 저거 잡아 봤는데 엄청 많이 때려야 되더라고요. 예, <웃음> 그리고 건진 능력. 오는데 어디? 아이고. 아니 왜 나는 어디에다. 나는 왜야 이거 씨 이게 올포원 이거. 아니 아니 원포올 설마 내고 잊어버렸어. 신발? 아니 여기 떨어져 있겠지. 는왜 어. 없지? 뭐라? 아야 아야 얼음. 왜..왜 왜 없을까? 연비야 신발 빌려준건 o 일단 잡자 연비야! 그래야지 e r 내가 m 려준건데 일단 잡자! 말을 돌리네? 잡았다! 오 어, 나이스 오, 아 이거 엄청 센데. 잡았다. 오케이 잡았다. 어, 어. 나이스. 뭔가 나왔어. 아아 어, 어, 매일도 미디엄 레어로. <웃음> <된 거. 웃음> 한편이 한편 이거 먹어 미트 파이거든. 네이거 진짜 맛있는 음, 거예요. 응. 미디엄 레어 진짜. <웃음> 어 진짜 나쁜 놈이다. <웃음> 한편 선생님 그래. 아 요거 요거 입으시죠. 음 입혀줘. 예. 입혀줘. 입혀줘. 얹혀준다. 5, 4, 3 그걸 어떻게 입어 이거는 입어야죠? 제가 입힐 수가 없거든요. <웃음> 예. <웃음> 어떻게 입어? 야, 저, 누가 말 대답하는데? 저걸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누구, 어, 누가 누 어떤 자식이 그랬습니까? 저 앞에 버스타드 뿌리네. 플라이뺨자고 <웃음> 아, 아, 유나이티드 스타일. <웃음> 막아봐, 막아봐, 막아봐. <웃음> 저건 막아도 죽어. 바가 <웃음> 아, 네. 아 그바가바가바가바가바가바가바가바가바 어, 어, 선생님 예? 여기 너무 높아요 바가바가바 <웃음> 어, <와>, <웃음> 진상... 진상... 개진상 이... <웃음> 길비켜! 유리! 유리 길비켜! 아유가바가이가바가바가바가 유, <웃음> 내 방이 아, 어디 좀... 있을까? 내가 걸었는데 꼴보기 싫은데 뭐좀 누구 시켜버릴까? <웃음> <웃음> 집이 뭐가 중에 유리 형 어? 우리 한 팬님 지나갔는데 유리 딱 이거? 그렇지 어? 집이 통풍이 잘안된 느낌이네 아 팍팍 벽 뚫어버릴까요? 유리, 유리 깨버려 아, 유리 다 깨버릴까요? 아네 관상 결로다 다 붙이자 <웃음> 유리를요? 네네 아 유리 와 진짜 너는 840초 뒤에 한번 죽게 될거야나 <웃음> 아, 근데 왜 이렇게 항상 난 배가 고프고 피가 없고 나 진짜 내 능력 이거 정말 바꾸고 싶어 죽겠다 그거 좋다고 가져갈 때는 언제고 늦었어? 주인공이니까 좋은 줄 알았지 어, 너 맨날 한번쓸 때마다 손가락 아장나는 거못 봤어요? 원래 주인공은 했는데. 항상 어. 배고프고 간절해야 돼자 아... 핀토가 어 아... 한 패니까! 한 패선 이거 따로 있죠! 어? <웃음> 이거는 근데... <웃음> 밀어, 밀었어... 이거 진짜 상점 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누가... 아니 누가 밀었어! <웃음> <웃음> 선생님! <웃음> 선생님! 일단 대가리 받고 있을까? <웃음> 예 알겠습니다. 받고 있겠습니다. 아... 반품... 야... 뭔 소리야? 오, 뭐야? 뭐야? 오! 오케 선생님, 저거 제가 처리할게요. 우와. 뭐 워레캐로 왔는데 눈 앞에 나타났네.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. 오오 전기 오오오오오 와 도마 <웃음> 불 그만 쏴 봐. 아, 컷컷컷 컷, 컷, <웃음> 컷, 컷, 컷. 와, 근데 전기가 좋네 이럴 때는 또. 제 기계잖아, 전기에 취약해. 어 그런 건가? <웃음> 오버 차징되는 거 아니야? 어왜 미뤄? 미래... 아니, 아니지 과부하걸려 아. 학생들, 아, 저런 건... 시, 아, 우리... 투디야... 아 진짜... 자, 시작합니다. 자, 안내면 진다가... 에바의... 어. 어... 오! 어, 오! 어, 진짜 다 이겼어. 오! 어. 일단... 투디씨앤 케빈 승... 안내면 <웃음> 지는 거였으니까... 일대일이었는데요. 일대일 어. 아니, 아니었어? 아, 일대일이었는데요. 어. 어. 예... 아... 3일 쳐주세요. 갑니다 <웃음> 짝짝짝짝 박수 친겁니다 빵. <웃음> <웃음>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면 진다 가이 가이바이바보가이바가이바 어? 또 이겼어 오, 오. 뭐야 아유, 또넌 나한테는 안되나 보다 <웃음> <웃음> 날라다니면서 저 말하니까 진짜 <웃음> 열받는다 <웃음> 어. 오케이 킹받다와아 선생 빨리 때려치우고 싶다 어 근데 선생님 제 미션 실패하셨으니까 아직 저 미션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양털 구해오잖아 그럼 내가 다른 사람도 다 만들어줄 수 있어 오 그리고 생각 외로 여러 가지의 옷이 있어 음, 음 이건 모세 다이아 가보 그거 잃어버리지 않았니 캐비나 이 사라졌는데 아아 아, 이거는 아... 조금 이거... 눈치가 없는 미션이 아니었나 아아 <웃음> 아... 죽은 지가 내... 언젠데 말이여 주변을 좀 보고 달라고 이 양반아 아... 그럼 가야 여보. 갑옷을 만들어주고 다시 뺏으면 되겠다 아 다시 죽을 다시 <웃음> 아니, 뺏어 그렇게까지 <아니야>? 한다고? <웃음> 아니 차라리 니걸 네 만들어달라 그래 왜 나를 거쳐서 가는데 아 일단 어떻게든... 캐비닐을 한번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<웃음> 어떻게든 남의 걸 뺏은 히어을 얻어야 했다는 거지 <웃음> 돌려 돌려 돌림 판이야 뭐야? <웃음> 길기루. 결국에 욕망의 화산이 어디로 가는지 봐. 결국에. <웃음> 욕망의 화산은 어디 나오는 화산이야? 욕망이라고. <웃음> <웃음> 처음 들어보는 <웃음> 아, 소리야. 단계 문과? 졸라 뻔뻔하네. <웃음> 원래 문과는 <웃음> 뻔뻔해야지 잘 살아나봐. 나도 모르게 주먹질. 어 <웃음> <웃음> <오>, 재밌었다. 어 <웃음> 재밌었다. 아, 한편이 이과인가봐? <웃음> 한패이는 이과도 아니고 문과도 아니야저 이과예요. 너 진짜 이과야? 네. <웃음> <야>. <웃음> 왜 놀래? 한패님 바보 같은 야, 컨셉이지. 그럼, 그럼 나뭐 중졸인 아니, 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받은 문과일 줄 알았는데 나 그럼 진짜 우리 크루에 아. 나온다 문과야? 문과래요. 문과래요. <웃음> 근데 네. 왜 이과 간줄 알아요? 왜? 왜 이과 갔는데? 이과 간 사람들이 칭호가 약간 똑똑한 사람이 붙더라고. 아하 아, 어떻게 아, 공부를 안 해가지고 칭호 때문에 네. 한 거야? 네네. 와한편나네 이과라는 게 말이죠. <웃음> <웃음> 이과라는 건 말이죠? 이게 <웃음> 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. <웃음> <웃음>